이게 샤오미에서 나온 반려동물 자동 급수기 무소음 안전 이라는 제품인데 저는 여과심 두통 6개 입까지 구매를 했어요 보시면 다다 다 찌그러져서 왔지만 이게 필터예요 따로 구매하려면 배송비가 따로 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필터를 같이 두팩총 6개 구매를 했습니다 미리... 이렇게 여섯 개 저는 샤오미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디자인이 너무 깔끔해요 그렇지 않나요? 머리채를 잡고 물은 총 2리터가 들어가고요 저는 지금까지 꽤 많은 정수기를 썼어요 반려동물 정수기를 썼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닦기가 너무 귀찮아요 닦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그동안 정수기를 두개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해요 닦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닦는 게 굉장히 간편해 보이더라고요. 뭐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처음에 설명서 안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네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필터도 들어있고 설명서도 들어있고 또 이렇게 충전기도 들어있어요. 충전기는 110V짜리 이렇게. 직구 상품이라서 220V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USB이기 때문에 220V짜리로 바꿔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용방법은 굉장히 간단해 보여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아마 물 부족할 때 불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필터 갈때 되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조립을 해볼게요. 필터를 두폭 샀지만 일단 들어있는 필터가 있거든요, 하나? 이거를 사용할게요 을 필터가 조금 그냥 먼지 정도 걸러주는 것 같아요 맨 위에 거, 여기에 필터를 넣는 건가 봐요 여기 구멍이 있거든요? 여기가 밑으로 가도록 필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 튜브랑 요게 분리되어 있으면은 요거를 합쳐주시면 돼요. 요통 안에 플라스틱 통을 넣고 요 여과기가 뒤로 가도록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아주시면 돼요. 충전기를 꽂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전원을 켜볼게요. 충전기를 연결했으니까. 빨간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빨간물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500ml 생수 4통 넣어볼게요. 여기 위에다 부어도 되나봐요. 1리터 부었는데 물 부족등이 꺼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가 볼수 있어요 2리터까지 부어 볼게요. 현재 2리터까지 부은 상태인데 소리가 전혀 안 나요. 만두가 바로 물을 먹어주네요. 생각보다 만두가 굉장히 잘 마셔요 신기한가 봐요 며칠 더 사용해보고 세척도 한번 해보고 애들이 물을 잘 마시는지도 더 지켜볼게요 제가 이거 정수기를 하루동안 사용해봤는데 무소움이긴 한데 생각보다 물소리가 커요 생각보다 소리가 좀 많이 거슬려요 그러면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분리랑 세척을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빼면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통째로 빠지기 때문에 전기랑 닿을 일이 없고요 이렇게 통째로 빼주신 다음에 시크대로 가져가서 그리고 세제로 닦아야 하기 때문에 필터를 빼고 씻을게요 그리고 필터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털이 많거든요 이거는 물로 한번 씻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거지가 너무 간단해요 아까 뺐던 필터를 다시 여기다 꼽아놓고 이제 조립을 해볼게요 위에 거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 이렇게 그냥 넣으시면 돼요 하나의 단점이라면 은 소리?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게 세척인데 세척이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꾸준히 잘쓸것 같아요. 그럼 한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다시 리뷰를 할게요. 안녕